이 메뉴는 처음 시켜봤어요 여러분, 저녁은 떡볶이입니다. 사실 이렇게 양이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가지고 좀 놀랐는데, 뭐 남기면 내일 또 먹으면 되니까요. 저희는 넷플을 보면서 먹으려고요. 요 진짜 오 아니요. 음, 맛있다. 음. <웃음> 매워. 오랜만에 먹는 거 <목소리> One word, I mean, I was the, the director of monetization at Facebook for five years. Mm, yeah, it's hard to get a single system mm, on many different problems. Yeah. Mm -hmm. um, Despite facing mounting criticism, the so called big tech. 어. 조건이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연습장 결제하고 왔어요. 아니 저희 회사에서 골프 연습하는 곳 회사 법인으로 된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계속 더 가까운 데에 그냥 계속 돈 내면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저녁 먹고 오랜만에 골프 치러 가려고요.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요즘 교촌치킨에 완전 꽂혀가지고 막 약속 있을 때도 시켜 먹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저는 레드 허니 반반을 시켰답니다. 꽈배기꽈베기도 아, 하나 시켰어요. 어, <웃음> <이거네. 다 모르면. 웃음> 아, 여기 3개 나오는데. 음. <웃음> <웃음> 어, <노루사야? 아까>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그래도 어떻게 먹대네요, 뭐 뭔가. 왔다, <웃음> 왔다. 아, 이제 먹을 수 다 부어도 되겠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먹으니까 되게 뿌듯하다 어떤 음. 분은 여러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자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은 역사를 받을 것 같은 멤버들뽑아물 길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맞아 지 어. 지현 씨는 약간 들꽃 같은 그런 청수. 어, 어. 처음... 아... 어, 멘트 진짜 고단수스와 어. 진짜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요거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요. 요거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 안 먹어서 요거를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집에 채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채소가 없어서 그냥 이것만 딱 먹으려고요. 음... 아.. 여러분 저 골프 치고 왔는데 오랜만에 했더니 공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애 먹었어요 아, 설거지해야 되는데 저 여기 손튼거 보이시나요? 추운 날마다 이게 엄청 심해지는데 좋다는 핸드크림 다 써봐도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주주간담회 갔다가 회사 와가지고 어 지금 투자계약서 약간 변경등이 있어가지고 수시보고 올리고 이제 진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샐러드? 이게 치즈. 아 이게 치즈야? 쟤 뜨는데 오빠 엔세대지. 엔세대라고? 응. 여러분 저요거 선물 받은 거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 오일도 이걸로 하는 건가? 일단 다른 걸로 지우고 오 제가 색조는 대충 지워가지고 해볼게요. 아, 이거 거품을 내라고 했나? 클렌징 폼은 거품을 내어 얼굴에 바르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샐러드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스파이시 열무 연어, 연어이고 이게 삼치였나? 찰사치킨. 찰사치킨. 다 아, 브런치 먹으러 왔어.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물가 어땠어? 느끼 피기에? 물기기에? 오빠랑 친해지면 무조건 음. 자기 도끼야. 공과아 서울인데 나와 한다 그래가. 아아 먼저 화인이 돼야 결제할 수 있어가지고. 아 먼저 하셔야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렌지 라떼 그리고 요거는 딸기 크로와상 제가 다이어트한다고 샐러드 먹어놓고서 디저트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서으로 떡볶이를 먹을 거예 m 여러분,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저는 저는 는데뭘 볼지 고민 중이에요. 약간 슈카월드 Love to just meet someone in a. 사기, 있습... There are people looking for long-term -�um relationships, marriage. Well, this is gotta be fun. Let's swap. o u r e open, John a 어, 전 그만큼만큼 주시면 요요 좀 즐겁지는 않아요 마케팅을 하려면 주변 회사로 가는 거가 그래 난 그거는 이해됐다 불화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엄청 짜취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고 하셨어요 브라질 아마존 쪽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맡아보시면 원초랑 체리, 아몬도 이런 향이 좀 나거든요 지저르나 이런거에 많이 쓰이는 향신입니다 해야지. 이거 잡아 저쪽 가서 나온 쪽게나으려나 그래 음. 음. 갑자기 손중 그니까 이이 어? 졸업.. 졸업장 받는 거가? 아니면 옷을 반납하는 거가? 아. 옷도 반납하는 거.. 같은데. 가서 저 하기 싫죠? 태봐어 뭐? 졸업장 받아라 저렇게 해서 찍게 나 참.. 이거 내가 잡고.. 있, 모자는 잡고 있을게 보자 한번 열어봐 아. 음, 내 아,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가놓고. 여, 여기다 내려놔도 돼요 아. 졸업 중사 이거 띠라. 그렇게. 어 축하 축하. 여러분, 저 동생 사진 찍고 있었는데 제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웃음>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웃음> 근데 제 꼴이 오늘 너무 별로라 가지고 예쁘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있어. 어. 와, 딱. 와, 아, 진짜. 박사겠지. 아, 박사라기엔 너무 어리시던데. 자, 누나 셀러비구나. <웃음> 거기 가서 한 명은 있네 <웃음>